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갓신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무슨 띠를 준비해 오셨죠? 오늘은 개띠. 음. 오늘은 개띠예요. 개띠를 하고 싶었어. 왜요? 어... 그냥. <웃음> 그래도 뭐가 끌림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있... 그냥 조금 개띠는 조금 만만하잖아요. <웃음> 자, 시작할게요. 자, 개띠를 할 건데, 개띠를 하다 보니까 개띠의 성향이 정직함, 솔직함, 친근함, 그리고 그런 이 띠, 배려심이 많은 띠에 가장 가까운 띠예요. 남을 돕고 관심 갖는 것에 오지랖을 많이 갖고 있으며 또 그런 것들을 어, 이 오지랖 부리는데 내, 남의 만족에 대해서 오지랖을 부린다기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에서 오지랖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뭔가 좀 한다라고 내기가 나오고, 이 개띠는 열정과 패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늘 주위가 시끄럽고 인기가 많아. 음. 인기가 많고 분위 메이커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근데 이 개띠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너무 굴복하지 않으면 너무 옹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빠지거나, 뭐, 교회에 빠지거나 어떤 종교에 빠졌을 때는 문제가 많이 돼. 그치? 그래서 이, 이책한 것만 읽고 정치를 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무서운 띠가 이 띠야. 어떠한 정보가 지식이 많은 것들을 망칠 수 있는 띠이다. 근데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이 집중력과 이 호감도는 매우 높은 사람, 높은 띠이기도 하다. 친근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이 띠들이 웃고 있지만 경계심이 좀 심하고, 경계가 좀 심하고, 본인의 금전이나 보금자리를 공격했을 때는 굉장히 폭군으로 변해요. 어... 그런 이 띠이기 때문에, 이 개띠를 바라봤을 때는, 어, 그냥 애완견하고셋 파트야. <웃음> 애완견이 있고 내가 세파드가 두 종류의 개가 있다. 이 개냥개가 세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좋은 친구로 지내면 좋은데 이 고집은 스스로 꺾어야지 누가 꺾어줄 수가 없어요. 그쵸자 이런 띠야. 이런 띠하고 이제 가장 좋은 띠자범 띠. 자개 자, 띠랑 범 띠는 서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근데 서로가 수긍을 너무 잘해 그리고 하나가 막 감정적으로 치솟으면 하나가 너무 잘 달래나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잘 먹히는 거야 서로가 가스라이팅이 나쁜 말이 아니야 그렇 서로를 설득한다 서로가 얘기를 한다 서로를 안심시킨다 했을 때이 둘의 궁합이 잘 맞고 의사소통의 합이 너무 궁짝 궁짝 궁짝 궁짝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도 신나할 수 있는 사이다. 동업도 좋고, 결혼도 좋고, 뭐, 동료도 좋고, 친구도 좋고, 좋아요. 이 둘은. 어? 아. 좋아. 다 좋은, 다 좋아. 그냥 잘 맞아. 근데 이게, 하, 잘못된 생각으로 가면 그것도 잘 맞아. 좋은 곳으로 가도 잘 맞아. 그니까 같이, 어디 사입이 좋은 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잘 맞고, 어디 가서 좋은, 좋은 일하기도 잘 맞아. 그 그러니까 기준은 이 둘이야, 그냥. 뭐가 없어. 옳고 그러면 이 기준이야. 그치? 그 다음에가 이제, 말띠. 이 말띠랑 개띠는 어 척하면 척이에요 어머 너어쩜 그런 생각을 했어 너무 현명하다 어머 너 천재 아니야 어머 너는 정말 생각이 너무너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격려하고 칭찬을 서로가 하는 편이고 또 서로가 각자가 또 성격들이 있잖아 독립적인 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게 생각해 근데 하나 문제가 외모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 이 둘이 연인이라고 외모적으로 조금 서로를 신경을 써야 돼요 코털도 좀 신경 쓰고 뭐 머리 정돈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둘은 제가 봤을 땐 사업 파트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연인적인 경우에는 서로가 예뻐 예쁘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연인 간에서도 좋고 사업가로도 좋지만 결혼했을 때는 좀 피곤하지 서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 남성이 만났을 땐 좋지만 하나가 가정주부라면 조금 바람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치?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 띠가 이제 원숭이띠 그쵸? 걔랑 원숭이는 심심하지 않아요 재밌어 이러면 고지식하면 고지식한 대로 개방적이면 개방적인 대로 서로가 잘 맞아 둘만 있어도 행복해 재밌다 소리가 나오고 이 둘의 합은 진짜 좋아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탁월하고 즐거워 같이 나이트를 가도 좋고 소주 한 잔을 먹어도 책을 봐도 좋고 그냥 바람을 쐬러 가도 좋고 좋단 말이야 근데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라, 이 둘은. 무엇이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때, 어, 이, 서로에게 이제 약간 집착 같은 걸할수 있지. 소유하려고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 욕심. 그치? 외도의 경험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보단 깨끗한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야 하기가 좋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가 조금 소유하려 들어서 갑갑할 수 있거든. 둘다갑갑한걸 싫어해. 근데 서로 목, 목을 재버려. 둘이 있는 것도 좋은데 남이 있는 걸 싫어하는 순간은 이 둘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좋은 관계지. 그래서 첫연애첫 결혼에 추천해요. <웃음> 재혼엔 비추해요 <웃음> 그쵸?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쥐띠. 개띠랑 쥐띠는 어, 뭔가 좀 미지근해. 없지는 않지만 미지근하다라고 보고 그냥 뭐 서로 주도권 싸우는, 하는 것보다 그냥 너가 해 네가 해. 네가 잘하잖아. 너가 하잖아.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서로가 뭐 산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갈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그냥 잘 지낼 수 있어. 원만하다. 결혼해도 원만하고 친구라도 원만하고 동업을 해도 원만하다. 그냥 잘 그냥 문제가 없는데 좀 지루해요. 응, 좀 지루해, 지루하고, 또 뭐, 어릴 때 인연이어야지 좋지. 커서 인연에서는 조금 성격 차이가 있어요. 음. 근데 나쁘진 않아. 그냥 원만해요. 응? 그냥 원만해. 그냥 끝이야, 그게. <웃음> 그리고, 개띠랑 개띠. 개띠랑 개띠. 개띠랑, 개띠랑 개띠랑도 좋아요. 근데 다만, 여성의 성질이 더 쎄. 어. 남자의 성질머리보다는 여자의 성질머리가 쎄고, 투닥거리기지만, 투닥거리기에서 싸우기는 하지만, 이 화해 시간이 금방 와요. 싸움의 기간이 좀 짧아. 빨리 화해를 하기 때문에, 이, 이잘 지내고, 그리고 한 시대의 동료애, 한 시대를 태어난 동료애, 같은 띠에 대한 동료애, 개라는 어떤 동료애가 있기 때문에, 친구 같고, 애인 같고, 부모 같고, 이 서로가 이제 서로 무시하는 단어를 순간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 지낸다. 그리고 개띠끼리 결혼한 사람도 많아. 아 그래요? 응 음, 많아요. 응 그죠? 닭띠랑 닭띠랑 결혼하면 최악인데 개띠랑 개띠랑 살만해요. <웃음> 자 그렇게 보면 되고, 나 이제 또 이제 나쁜띠, 개 이제 개랑 나쁜띠, 그다음에 이제 좀 소띠. 소티. 개띠랑 소띠는 얕은 관계에서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짤, 잠깐 만난 사이는 상관이 없는데 깊은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띠의 직설적인 성격과 소띠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 이 약간의 충돌이 있는 사주야. 그래서 어, 안 싸우려고 하지만 자꾸 일을 가는 사이.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사이다. 그래서 적당히 먼 관계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치? 응?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용띠. 이 둘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야. <웃음> 열정도 다르고 뭐 이제 뭐 타고난 가치관도 다르고 어또이 뭐라고 하냐면 방향성도 너무 다르고 어 서로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용띠보다는 개띠가 힘들어해 용띠를 왜요? 용띠는 이 자기 이 아우라가 있잖아 여기는 사람의 친밀의 아우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버전이거든 근데 다른 버전이지만 똑같이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끌려는 해 끌려는 해 근데 애증이야 아 놀고 싶은데 만나, 안 보면 보고 싶은데 보면 짜증나고 애증인 거야 그래서 서로가 좀 부딪힌다 소리가 나와서 이 둘의 입장에서는 개띠가 죽어나거나 용띠가 서럽거나 그래요 음. 이 직설적이잖아 막 한단 말이야 왜 내가 뭘좀내 잡... 이유를 모르겠다 용, 용띠가 내 이유를 모르겠다 나한테 왜 지랄이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유를 몰라? 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꾸 잘잘못을 따진다 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닭띠 아난 닭띠만 보면 들 안쓰러워 왜요? 왜요? 닭띠는 <웃음> 솔직해서 손해보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닭띠랑 개띠 사이에서는 참안 짠함이 있어요 딴, 딴 띠들은 뭐싸워겠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냥 소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정말로 서로 예민하게 굴어요. 이게 유리알 긁는 것 같아. 칠판 긁는 것 같거든. 그래서 솔직함이 좀부딪친다 말이 거슬려. 상대의 기분을 좀 자극해. 나쁘게, 거슬리게. 칠판 긁는지 끼 하듯이 막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의 있게 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서로 뭔가를 먼저 줘야 되는데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만 먼저 손 내밀면 이만큼 사랑스러운 닭이 없거든. 근데 얘잘안 해. 그러니까 이 개띠는 어떤 사람한테는 막 퍼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줘요. 옳고 그름이 본인이라 그랬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 닭띠 입장에서 서운한 거야. 왜 나는 봤거든. 사소하고 예민한 사람일 때 얘가 얘 주는 걸, 얘가, 얘가 막쥐 주고 막 범주는 거 봤거든. 나한테는 안 주니까 얘가 서운한 거지. 그럼 반대로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럼 사이가 괜찮아져요. 한없이 좋으면 한없이 좋아지는 사이고, 한없이 안 주려고 하면 한없이 한데, 그냥 서로가 조금, 이 말에서, 보면 이미 말에서 깎아먹어버리거든. 음. 말에서 깎아먹어리 깎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둘 사이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근데 서로, 말만 예쁘게 하고, 초콜렛 하나만 줘보세요. 진짜로. 개띠닥띠 살고 있으면, 가서 꽃한 송이 하나만 와이프 줘봐. 달라져. 진짜 달라지거든. 근데 그걸 잘안 하지. 왜? 하기 싫으니까. 한다 보고 이제 소소 <웃음> 소소 해줘야 돼 소소 중요하죠. 중요하죠. 소소 해줘야 돼자 개띠랑 토끼띠 나쁘지 않아요 잘 맞춰주는데 어이이 이 둘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사교적인 모임이나 파트너 쉽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가난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고 삶이 찌들어있고 아이가 많다면 다툼이 빈번해요. 그래서 뭔가 은근히 얄미워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쇼인도가 좋을 수 있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그래서 동업으로만 조금 좋고 이 개인 사생활로 들어갔을 때 여유가 있으면 너무 좋은 가정이고 여유가 없으면 너무 힘든 가정인 거라. 음. 그래서 음. 잘 살고 만났을 때 조금 좋죠.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뱀띠 개랑 뱀띠가 충살이잖아요 근데 개랑 뱀은 어, 충살은 충살이야 근데 가끔 좋아 난 가끔 니가 마음에 들어 <웃음> 나쁘지 않아 왜 왜? 그냥 가끔 뱀이 귀엽고 가끔 개가 듬직해요 근데 그게 썸타임이야 아주 가이라는 거지. 그래서 가끔 만나시면 좋아요. 굳이 나이 맨날 붙어보면 충돌인 거고, 적당히 좀 거리를 두면 좋은 거고. 그래서 서로가 어뭐 드문드문 연락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부부라고 치면 어 주말부부 좀 하셔야 돼. 응? 그게 제일 좋아요. 뭐 굳이 붙어서 싸울 바에야. 그다음에 이제 양띠. 양띠도 뱀띠랑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포용하고 있지만 속까지는잘 모르겠어 이 속까지는이 경계가 있거든 이 양의 이 목구멍에서 넘겼지만 여기서 걸려있는 느낌이 있거든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가 조금 지지하지 않아 응? 왜 소화 못 시켜? 뭐 문제 있니? 넌왜 그래? 하지마 왜 그래? 근데 얘는 노력한 거거든 근데 약간 그런 말들이 서운할 수 있고 이 그냥 동료나 지인 정도의 관계 그래서 어이 결혼했을 때는 잘 맞는 것 같지만 은근히 조금 불편한 음. 물음표가 있는 <웃음> 왜가 내 배필이 맞나 불편한 응? 좀 심심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돼지 개랑 돼지는 뭐하님도예요 오늘 따라 뭔가 그런 종류가 많네요. 절친이거나 죽일 놈이거나, 응? 이런 관계다라고 봤을 때는, 어, 강렬하게 이끌리기도 하지만, 음, 또, 뭔가 조금, 억울한 감정이 많거나, 이 좀, 원한이 있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졌을 때는, 이, 어린 시절의 개화돼지보다는 어른의, 어른이 됐을 때 개화돼지가 좀더잘 맞아. 그거는 왜냐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만난 개화돼지는, 원망이 쌓일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개와 돼지는 서로가 친분을 쌓아요 도움을 주고받거든 부족한 걸윈인하는데 어, 어린 어 시절에는 많이 다툴 수 있어요 응? 그치? 그래서 이 여기는 모 아니면 도고 케바케다 그러니 철들고 만났을 때 정말 좋은 관계 좋은 친구, 좋은 지인, 좋은 연인이 될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어이 개띠를 공부하면서 개띠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아. 어 어떤 얘기요? 뭐 음, 친절하고 친밀하고 친화력 있고 배려심 많고 지도자의 지도자가 개띠가 많고 상담사의 개띠가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오지랖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음, 많은 경험이 없는 개띠와 많은 경험이 있는 개띠의 또 성향 차이가 있는 거야. 그치 어린 아이의 개띠는 순수하고 좋거든. 근데 또 어, 이 짱병 걸리는 중학생들의 개띠는 힘들어요. 그래서 개띠를 사랑하거나 개띠를 지인으로 든 사람들이나 개띠를 잘 길들이면 개띠만큼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없고 천군 만마야. 근데 이 개띠는 한번 자기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요. 근데 자기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냉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개띠랑 잘 지내려면 자주 연락해주고, 놀아주고, 안부물어주고, 뭐 먹여주고 이러면 돼. 립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띠는 음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애견과 세파트야 세파트가 충성도가 높지면 무섭기도 하잖아 그치? 아무튼 이 본인이 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달래주는 게 가장 개띠를 잘 길들이는 거고 잘몰 먹이는 게 길들이는 거고 잘 챙겨주는 게길들이 거야 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해도 너 밖에 없다고 라 얘기해줘봐 그럼 개띠는 충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남성의 개보단 여성의 개가 좀더 지랄이에요 왜요? <웃음> 약간 개띠 중에는 여성의 성격이 좀더 세요 근데 개띠 성격 좋아 정말 어꼭 친구가 내가 24시간 친구가 필요하다면 개띠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어리던많던 본인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줘요. 배신이 있지 않은 한. 그리고 개띠가 올해도 좋은 해야. 올해가 좋았어. 그리고 어쩌면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었어. 시뭐 11월부터 시작해서 근데 인생의 변동인도 기회다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뭐 내가 연줄 도움줄 긴줄 막 이런 게 많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개띠한테는 나쁘지가 않았다라고 보지만 겸손한 자는 올라갔을 거야 분명히 승진을 하거나 좋은 수가 있거나 이렇게 올라갔지만 오만한 자는 구설과 관제가 있었던 해요. 응? 오만한 자는 구설과 관제 자기 자신을 너무 잘났다고 까분 자는 약간의 어 조금 결락을 맞는 게 있,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번 기회로 겸손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내년도 좋은 해니까 꿈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그리고 사랑과 매매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해요 어 그리고 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새 거에 집중하면 또 구설과 관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세요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너무 좋아요